GT63 있네요. GT63 있네요. 아, 저희 GT 앞에가 GT가 붙는 게 저희 4인승 모델인가 보네. 이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앞 차량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려봤고 살짝... 아, 오른쪽으로 보이는 네, 포스트 네, 강기초소처럼 생긴 하얀색 포스트가 아, 넘버링이 되어 있고, 3번, 앞쪽은 또 어, 4번 포스트가 있는데, 포스트에서 경기 때나 주행 때어 저희 오피셜들이 배치가 되어서 어 설명을 드렸던 G 파일들을 네 발령을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트릭 주행 중에 보이는 어 작은 그 F자의 알파벳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좌우로 나오게 되는 이 F자 예, 의미하는 것은 이쪽 위치에 소화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주행 중에 또는 이제 경기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F차 지점에 차량을 예, 이동해서 바로 소화 진압을 할수 있도록 표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아, 예. 계속 교량의 하에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0구간은또백스트대1트기0대1 0 0 0 6 0 m 의주1직0구간이면서 내리막 길로 네, 이어지는 0 <웃음> 0을가지지 있습니다. 0 0대 생각보다 강하네. 0 네. 0대1번만큼은 <웃음> 와... 아니더라도 1 생각보다 많네. 0 0대 1000대 1 0 0 돌겠다. <웃음> <웃음> 네 간격 잘 유지해서 오고 계시고요 자 현재 라이트 코스 스피드웨이에 라이트 코스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라이트 코스는 좀 상당히 네네, 다이내믹합니다 오, 다운힐, 어필 그리고 지금 진입하는 이 블라인드 코너 네앞에잘 보이지 않죠? 네 왼쪽으로 꺾이면서 어필과 다운힐이 이어지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비가 와서 그런가 타는 느낌이 좀 나시겠는데요? 네, <웃음> 방금 저기 코너 생각보다 네. 좀 빠르게 돌는 것 같은데. 그게요. 아, 다시 한번 교량 한 상장 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맞아, 좀 페이스가 어. 좀 좋으신 것. 뒤에 차들도 잘 따라오니까 좀 페이스가 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어, 지금 가이드 가이드 페이스는 약간 지금 넘어가... 몇 킬로죠? 얼마인데? 안 어, 60, 70, 70, 70 k m 정도지. 네. 코너가, 코너가 아까 한 60, 50분 이렇게 됐으니까 네. 좀 높긴 하죠. 특히 비 오니까 자 그리고 헤어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네, 머리핀의 그 끝부분, 둥근, 둥근 부분을 네, 닮았다고 해서 180도 꺾여서 어,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헤어핀 코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 네. 나오게 되면 직선 구간, 네 스피드웨이의 메인 스트리트 구간이고요. 아간지시에서 우리가 내려봤던 그 구간입니다. 출발지점이고요. 자이렇게해서 스피드웨이의 아 이번 코너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아, 자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스피드웨이는 아, 독일의 저명한 이헬만틸키라는 디자이너가 아, 설계를 한그런 이제 코스이고 어, 16개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 안쪽 안쪽 부분에 아마 스피드 범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스피드 네, 코스를 어, 가로질러 간다든지 또는 아웃라인을 타는 네,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 시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 트랙의 그 끝단에 보시면 어, 파란색, 흰색, 파란색, 흰색 특히 이제 코너 구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버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차량이 주행하게 되면 최대한 이 트랙의 폭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연장의 아,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연속이라는 것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이 연속이 네. 이게 바퀴자국들 보 여기요 이 바퀴자국 <웃음> 파란색 인색의 아... 연속을 확인하실 수있습 아, <웃음> 네, 다시 한번 블라인드 코너에 진입하게 됩니다 살살 도우네 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충분한 핸들링 이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테렌 사이드에 보시면 숫자 사인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50의 어, 사인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숫자 사인보드는 어, 코너까지의 남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 사인보드입니다. 근데 아까 50의, 50의 사인보드는, 아, 코너 진입까지 50m가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코너 진입 전에는 100 사인보드가 있습니다. 네, 100m 전 사인보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너 진입을 하겠습니다. 네바퀴세바도는다 어세 바퀴를 했으니까 아마 이번 랩에 이제 코스 아웃으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요? 두번한 번 바퀴 더 돌고 자 이렇게 해서 스피레이두 바퀴 랩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세 바퀴 랩을 진입을 하겠습니다. 많이 오겠는데 <웃음> <웃음> 체험 주행 경험, 체험 주행 경험, 뭐 하이가 노는, 노는 경험이 뭐냐? 이게 그냥 좀 뭐라 그래야좀 라이트하게, 그렇죠? 이게 서킷 완전히 네. 스포츠 주행 즐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서킷 체험 목적으로 하기엔 또 나쁘지는 않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남쪽이 산 쪽으로. 끌려보는 재미로. 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달리는 네. 걸로 하면은 뭐 둘이나 이렇게 네. 같이 올만하지, 자기 차로 네. 이렇게. 상임지처럼 서킷은 안 가실 거지만 이렇게 체험하는 거는 나쁘진 네. 않고. 네. 않아. 또 이게 또 자차로 타는, 자차로 네. 이렇게 택시 타임이 아니니까. 연속밟으면 뭐라 할라요. <웃음> <웃음> 어, 건들지 마세요. <웃음> 아, 알겠습니다. 다시 <웃음> <웃음> 아, 한번 타고 싶은 레이트를, 법령이 있긴 한데 아, 이, 비오는 에이, 날 이불로 비오는 다, 비오는 바이크 비오는 바이크 바이크 다 피해가시는 아인가 아 지금. 아 아, 다른 <웃음> 날 타시려나? 아내르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 구가있고요 오른쪽으로 네자인보도가 있고. 맥센카이에서 요거 관련되게 좀 투자를 했죠 네자 <웃음> 시선 이으시면 안됩니다 동승자만 보십시오 네 조량구간에 보엉이가 네, 주행을 잘하고 있는지 <웃음> 보고 있었고요 올빼인지네근간이 안됩니다 자 주행이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쪽으로 돌아서 블라인드 코너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직선구간 끝나고 나면 7번 코너 이어서 8번 코너 블라인드 코너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더 다이내믹한 것 같은데 인제보다 네. 어, 이게 뚝 떨어졌다가 다 이게 인제는 이제 네. 1 번이 좀 고조차가 확 내려가긴 하는데 네.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오번 빼고 네. 이제 사오 번에서 이제 네. 오르막 내리막이 급격하게 어, 좀 오고 나머지 이제 좀 올라갔다가 어, 내려가는 구간인데 해우핀 해우핀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 끝날라니까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 아 드립시 느겠네 For you, you g o t a e r 다야 비슷하네. 아, 타는 거. 주행 네. 라인. 저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 아,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네. 시작하죠. 자, 속도를 줄여주시고요 자, 이 네. 피트인 구간 상당히 네? 네, 속성하고 <웃음>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고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차 들어오면 은차 들어온다고 경보음이 네. 피트하고 아좀 여기 좀 시끄러워. <웃음> 이 차량 보이고 이러니까. 아. 아, 차량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들어와서 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네, 오른쪽으로 네, 들어가셔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대셔도같